정체대장에 박스를 보냈는데요.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박! 와! 해줘라! 어, 오늘도 미션본인가 충분히 느껴보시고 그 맛을 표현해주세요. 입맛에 가장 맞는 상품을 골라주세요. 이거 두 개가 기존에 출시된 제품이고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럼 리뷰를 시작해볼까요? 리뷰 짠. 이아모지롤플레이브 yeah, oh? 커피. 모두맛 리뷰. 가격은 분참 고하 니다플레이맛 먼저 먹 을까요? 네, 아, 네. 아, 네. 먹맛을저먹 을까요? 네. 아,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음, 물이 나네 데 음, 근데 맛은많 아서 못먹 는데 딱적 당한 음, 음, 다음 맛도 되게 궁 금해, 주 는데요. 진짜 그냥 한 입에 들어가는 초콜릿 케이크 너무 달지 않은데 초코맛이 내 풀버리지 않은데 너무 잘 안했어요 다행이야 어, 쭉쭉 털어먹으면 되거든 다행이야 <웃음> <웃음> <퀸! 웃음> 왜콜릇이 되게 쪼긋하다 음. 모크 맛은 되게 덥게 음 나는데 1번 플레인맛이인것 같아요. 내 밑으로 나가자고 요플레인맛이딱 <웃음>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취를 맛이랑 같이 비슷한 것 같고 또 이게 부담스럽지 않게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. 저도 이게 사실 제일 나았는데원조를 따라갈 수 없는 거. 아, 오, 것 같아요. 초코 맛입니다. 오마음의 힐링 될것 같은 맛 <웃음> 냉동해서 먹어도 맛있겠다. 라는생마지막으요 이런 여름에 아이스